이게 평범한 아바타를 입고 같냐? 이게 평범해? 대충 만든 캐릭터 같아 대충 만들지 않은 캐릭터 가져와봐 짜 어우 이건 좀... 빱빱빱 자 들어봅시다 응. 우리의 류하우스랄까 아니 계도좀 바꿔요 여, 집인데 편하게 <웃음> 야지아 편해 보이거든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은 또 어떤 소리냐면 은 때는 바야흐로 제가 이제 슬슬 찌기 시작할 무렵 사리? 어 그치 어느 시점부터 그냥 술조직게 마시기 시작했잖아 맞지 맞죠 그때부터 어, 소화가 좀안 되고 더부룩한 어? 날이 되게 일상이었을 그때란 말이야 요 당시가 한통에 문자가 날아옵니다 건강검진하라는 문자가 하나 날아오는데 뭐 귀찮잖아 솔직히 그치, 그 12월까지 미뤄졌죠 건강검진 그 자체가 12월에 가장 검사하러 많이 온다는 과학적인 통계가 또 있어요 사람들 90% 이상이 12월에 건강검진을 다 하지 않을까 챙겨서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직 들 나이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는 좀무족인가 싶은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거야 그 사건이 뭐죠? 네 연휴 때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아 근데 갑자기 아랫배가 꺼져 <놀람> <갔고 놀람> 하면서 살살 살살 아파와 술 먹는 도중에? 어그 살짝 그 음, 똥! 여기서 나비라고 표현할게요 나비가 살짝 나올 것 같은 살짝 그 묽은 나비 묽은 나비 전에 나오는 그런 느낌인거야 어, 배가 어. 아 그래가지고 한번 화장실에 한번 힘 주러 갔어 술 먹다 또 많이 <웃음> 어 그치 그치 아 근데 힘을 빡 주는데도 나비가 안 나와 내가 그때 핸드폰으로 무한도전 보면서 어너 웃고 있었거든? 근데 점점 이게 서서히 입꼬리가 내려가져 뭔가 이상하다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땅문 열고 너한테 말했잖아 문 열고 너 내가 너한테 아, 나 이거 문이 자꾸 닫히는데 어떡하냐? 문좀 문 잡아줘봐 잡아 뭐 이쪽은 이쪽은 뭐지? 그쪽도 화장실인데 거긴 욕조형한 그냥 여기서 싸고 있다해아뭔 소리야! 일로 나오세요!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여기라고 해아뭔 소리야! 여기 문이 안 닫히니까 아상상태서 더럽잖아요 나오세요 이제 배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너 이거 급하게 불렀잖아 어. 앉아 있다 갈게 했는데 하고 난 침대로 갔지 갔는데 몇 시간이 되도록 안 돌아오는 거야 다시 화장실로 가봤다? 네, 근데 우리가... 네가 여기 욕조에서 누워 있었어 기절해 있던 거야 예전 내가 이러고 이러고 있었지 어, 욕주에... 맞아 맞아 맞아 어, 와 이거 진짜 이거 놀래가지고 막 물어봤잖아 이거 진짜 열리고 불러야 되나? 맞아 맞아 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체욱이 계속 들고 있어서 죽어 있었어 이렇게 너가 물물좀 <웃음> 맞으면은 좀 살아나잖아 이게 어, 살짝 그 시들어져 있는 선인장 마냥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 내가 이거 너 여기 여기 너무 딱딱해 보이는 거야 근데 아? 내가 베 갖다 줬잖아 여기서 어. 누워 있으라고 이데 확실히 누워 있으니까 좀 낫긴 하더라고 이제 내가 여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기절하는 경우는 막 흔하지 않잖아 아 이거 좀 심각한 병이면 좀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값이 이제 곱씹게 되는 거지 요즘 뭐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었고 건강검진을 가마라 싶다가 아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이제 막아 저는 뭐 젊어가지고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소화가 안 돼서 병원 가보니까 대장암 말기라고 하더라고 이런 그런 걸본 거야 내가 덜컥 겁나가지고 전화 딱 들어가지고 어, 건강검진 해야겠습니다 하고 약딱 잡고 갔지 일단 배 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대장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해서 그 대장내시경 그거를 예약을 했어 예약을 한다 그러니까 아 그럼 대장내시경은 그 마시는 걸 마셔서 세척을 해줘야 된다 맞지 너... 그 전날부터 먹고 하지 않았나? 응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 무슨 마시는 거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왔어 근데 와 지금, 지금 생각해도 토 나와 와그 맛이 뭐라 해야 되지? 포카리스웨트인데 토하려고 할때 입에서 침고일 때 알지? 아. 그 <웃음> 침을 마시는 느낌 <웃음> 딱그 맛이네 그 1리터를? 한 번에 1리터 마시고 끝이 아니야 세번 동안 음, 1리터 1리터 1리터 총 3리터를 마셔야 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그 내시경을 대장내시경이랑 위내시경 같이 받았잖아 나? 어 그래? 네? 기억이 안 나? 아 음, 맞구나 아, 맞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 여기 위에도 불편했던 거구나 혹시나 이 똥구멍을 구 찔러봤는데 대장암이 아니래 아 안심하고 있는데 한달뒤 소화가 안 돼서 가보니까 위암이야 아 이러면 안 되잖아 아 그렇게 생각해서 그두개다 받겠다고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위아래로 다 찔러본 거지 어 이제 갈 시간이 됐잖아 응 그래서 이제 너랑 같이 가자니까 아, 절대 안 간대 아우 대어 졸라 귀찮다고 안 간대 야아무말 만들지 마야 지금 힘 없는 이 노인 같은 나를 두고 나 진짜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야병 아, 같이 아, 안 갔다고 진짜. 가해자를 만들어 버린다고? 야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이 수면 내시경 딱 하고 딱 일어났을 때나 비틀비틀 쓰러져가지고 막 어디 부딪혀가지고 내진탕 걸리면 어떡해? 그 정도로 약하진 않잖아. 그 정도로 그죠. 약해요. 아무튼간에 이제 걸어갔어. 걸어갔는데 그날 눈이 오는 거야. 아, 너무 추운 거야. 음. 안 그래도 씨 먹을 거 없어 못 먹어가지고 힘 없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터터터터 걸어가가지고 아니, 겨우 도착하니까 뭔 옷을 입으래. 그래서 입었어. 여기 아. 똥꼬가 열려있대? 그 맞아 맞아. 바람 살짝 잘못 불면은 다 보이는 거아니야 물론 병원에 바람이 들 일이 없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되게 신경 쓰여 걸을 때마다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아 이거 팬티라도 좀 입게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해 그냥 속옷 다 벗은 상태였지? 그렇지그번에 <웃음> 팬티 입으면 그게 좀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 나중에 그 수면제 딱 들어가고 딱 열어제꼈는데 팬티 입고 있어 개비 크라인 <웃음> 그게 <Can't> 웃기겠다 <웃음> 그래서, 이제, 간호사한테 가니까, 어, 일단 오줌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통을 줘. 근데, 아무리 봐도 이 통이 너무 조그만 거야. 대장내시형인데 소변검사를 했어? 거기 건강검진이니까, 아, 전체적인 걸다 하잖아. 오줌을 받으러 화장실에 들어왔죠. 이제, 을딱 했는데, 아, 이게, 응? 키워버린 거야. 어디에? 내 입은, 그, 옷에? 옷에. 아, 어쩔 수가 없어. 이내오줌팔이 어. 하도 세가지고, 근데 이게 옷 재질이 너무 잘 보이는 옷인 거야. 물이 묻으면은 이게 너무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어.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좀, 그래.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제가 이제 딱 아이디어 하나 났자 손을 씻으면은 여기 세면대에 가끔씩 이렇게 물이 이렇게 아 고여있는 곳이 있잖아 해서 그런 느낌으로 묻은 척 여기다 이렇게 탁탁탁 했는데 아 이게 너무 번져버리는 거야 이게 이거 더워야겠는데? 지린 아, 거 아닌가? 아이씨 아이, 됐네 이러면서 갔는데 <웃음> 점점점 이제 간호사 앞에 갈 때쯤 내 밑에 보니까 홍수가 나 있는 거야 <웃음> 이제 드디어 내시경을 할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누워. 어.. 이제 그.. 진부한 1 0초색이 있지. 그치? 지가같으세요어 그거, 그거 나한테도 시키는 거야. 나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 사실. 아 쉽지 하면서 1, 2 하는데 1도 아니야! 일 세렸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안돼 눈 살짝 떠보니까 아 뭐야 이거 잠이 안 오네. 이 생각하면서 다시 1, 2, 3 하면서 이제 아 뭔가 아, 불편한데? 하면서 아래쪽을 보니까 내 엉덩이에 왜 구렁이 한 마리가 어, 내 나비 구멍에 <웃음> 들어가 있네. 그래서 어, 어 깜짝 놀라가지고 어, 어 이랬는데 말도 잘안 나. 아 그때 말안 나왔던 효과. 데미지. 어 윈내시경을 어, 하고 있어서 그랬구나. 근데 사람들이 어, 되게 다 당황해 보이는 거야. 어, 그래서 어, 어, 어, 어 이러다가 잠들었어. 마취가 깼었나봐. 어. 근데 그러다가 한번더 깼어. 한번더 깨가지고 근데 뭐라 그랬더라 그때? 왜요뭐 이렇게 마취가 안 들어? 어왜왜한번더 깼냐면은 배가 너무 불편한 거. 야배 <웃음> 속에서 누가 이렇게 계속 퍽퍽퍽 긁는 느낌인 거야. 너무 불편해서 일어났지. 일어나서 이제 옆에 사람들이 보이니까 아 어, 배가 너무 불편해요 불편해요 이랬는데 다시 잠들었어. 이번엔 근데 좀 오래 잠들었. 어 끝났습니다 그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일어나 보니까 아, 그때 이제 내가 뭔 헛소리 하냐 궁금해가지고 녹음기를 킨 기억이 살짝 있거든? 그 와중에? 어 살짝 있는데 어. 이게 저장이 안 됐는지 아니면 내가 하자 하고 생각만 한 건지 음.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데프콘 수면 레바라 대장내시경 하다가 랩하는 거 어? 알것 같아 살짝 그...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뭔가 실제로도 한 느낌인 거야 그런 걸좀 그 하지 않았을까 어어 어, 어, 어. 어. 이제 대충 결과는 한 일주일 뒤쯤에 뭐 우편으로 이렇게 통보 될 겁니다. 그 얘기 다 듣고 이제 집에 가죠.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누워가지고 또 유튜브 보고 있는데 전화 간통입니다. 아기 다시 이제 오셔야 된대. 어 왜요? 그 결과 우편으로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나 하니까 이제 내가 피 검사를 뭐 어떤 다른 뭐돈더 주고 어떤 다른 걸로 했단 말야? 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 뭐 그건 줄 알고 다르게 뽑았다나 봐. 그래가지고, 음, 다시 피복으로 한번더 오래. 해. 아니,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지들 잘못했는데, 우리 집 와가지고 지들이 뽑아주든가. 어, 나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버스비랑, 어, 택시비 줄 거냐고. 근데 뭐, 어떡해. 가라는 데, 어? 와야지. 어. 해가지고 가서 피 다시 뽑고 결과 거기 현장에서 직접 받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내용 보니까 아다 정상이야 생각보다 되게 건강했어 내가 건강이었는데 이제 간 수치가 일반인의 이제 한 조금 몇 배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소견서에 이지기 싫으면 은술 적당히 드세요 이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술좀 줄이고 좀더 이제 편안해졌다 너도 고3인가? 그때 네 다니던 회사? 그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거기서 음. 건강검진을 받게 해준다 해서 그 서울 가가지고 받고 왔죠. 근데 그때 백수였던 너가 같이 따라가줬지. 그치, 난 따라가줬지. 왜냐면 이제 휘청휘청 거릴 너를 이렇게 지탱해주기 위해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기 위해서 아니지, 할 실제로 거... 실제로 어깨를 빌려주기 위해서! 아니지, 할거 없는 백수가 그냥 서울 나들이 같이 가준 거지. 자, 할거 없는 백수가 왕복 4시간을 이렇게 같이 가줬다. 어쭤볼게요 예? 2년 전에 당신. 할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집 앞이었잖아요. 집 앞이니까 더갈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너가 날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 그래. 그래, 왜냐? 너무 힘들까 봐. 아뭐 딱히 그러지도 않았어. 나는 혼자 갔어도 됐었는데 굳이 굳이 따라오겠다고 한거 아니었어요? 웃기고 있는데 그때. 근데 난 위내시경을 하는지를 몰랐나? 그랬을 거야. 근데 막상 와보니까 위내시경을 한 대. 무섭잖아. 자 숫자 세세요 하는데 나도 다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 어, 이게, 이게 잠이 들까? 나둘 하는데 그냥 픽 쓰러져 버렸지. 너 깨었는데. 중간에 안 깼니? 나 어, 중간에, 중간에 안 깼어. 이렇게 깼냐? 되게 빨리 끝난 거 같은데? 맞아 너 진짜 금방 끝났어. 한 10분인가? 어. 진짜 금방 끝났는데 아니 나는 난난왜왜 이렇게 금방 깨지기경험비좀 아끼려고 마취약을 들쓴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깨워 나 했는데 너무 몽롱한 거야. 넌 진짜 되게 안깨 보이더라. 학생이었잖아 우린 그때. 술을 먹은 적은 없지만 술에 취하면 좀 이런 느낌인가? 되게 신기한 느낌이었어. 아예가.. 아, 내, 내 모습이? 어 되게 딱 나왔는데 막헤로헤롱나 <웃음> 네, 봤는데 갑자기 아래 보고 있다가 네.. 하고 웃어 갑자기 그래서 <웃음> 어. 나한테 이렇게 비틀비틀 와가지고 응. 이렇게 딱 내가 잡아줬어 그리고 너가 나 끌고 왔던 것 같은데? 다음 검사 어디라고? 나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보내 있지 그냥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휘저고 다녔어요 근데 웃긴 게 병원 내 그런 환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아 환자 100명이 있으면은 10명 정도는 그 좀비가 계속 유지됐었어 <웃음> 그거 내시경은 한 4년에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이니까 4년에 한 번이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게 그 내시경이 비싸 한20 얼만가 30 얼만 그랬던 걸로 아는데 응,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2년에 한 번은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저처럼 한 4년에 한번난 근데 그것도 되게 억울할 것 같아 대장내시경을 받았어 근데 그 다음날에 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2년 뒤에는 아 2년 전에 괜찮았으니까 이러고 이제 안 하는데 4년 뒤에 다시 했는데 그때 암 발견되면 아유. 어, 그건 굉장히 억울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팁, 건강검진은 12월 말에 받아라. 미루고 미뤘다가 늦게 받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건강검진서를 풀어봤고요. 자신의 동고는 자신이, 자신이 지키자. 나옹. 근데 이거 신기하다. 내가, 내가 말하는 거랑 입모양이 똑같아져. 봐봐. 나옹. 오. 안녕. 안녕하세요, 김기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유바. 유바. 예. Yeah!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고 가주세요. 여하세요전 예쁜 김만이에요 영상 봐줘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 어. 보. <웃음>